고 단계들 안녕. 가나. 응? 얼마 전에 강철의 연금술사라는 영화 개봉했잖아. 음. 혹시 봤니? 응. 그럼 강철의 연금술사라는 작품은 알아? 응 물론. 아저 답답한 양반이 세. 강철의 연금술사는 아라카와 히로모의첫 장편 연재자인데 응. 영금수를 위해서 죽은 어머니를 되살리려던 어린 형제가 영성진의 희말이어서 신체를 잃게 되고 이를 되찾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란 말이지. 어, 굉장히 또 심오하게 들어가네요. <웃음> 그럼 또 제가 이렇게 심각한 이야기를 합니다. 음. 저게안 봤다면 오늘이라도 꼭 봐야 꼭꼭 음. 작품의 주제나 이를 풀어나가는 방식이 흥잡을데가 없어. 이게 참신한 세계가설정해 매력적인 캐릭터까지 응. 뭐 하나 빼놓을 수 있는 게 없는 명작 중의 명작이란 말이지 그럼 그 영화를 보면 돼 나는? 아니! 아닌데! 아 어, 깜짝이야 강철의 연금술사는 만화가 원작이야 음. 음. 그리고 두 번의 애니메이션화를 통해서 완결이 났고 음. 2003년에 나온 강철의 연금술사 그리고 2009년에 나온 리프트한 강철의 연금술사라더후 아두 번의 애니메이션 하나가 되었다 그치 그치 뭐부터 봐야 돼? 당연히 셋다맞아지셋다 애니메이션 두개 만화 하나 그럼 도시보면세개다 다 해놓고 팍! 날로다 때려 너무 커 기압이 들어가신 거 아닌가요 오늘 갑자기? 이렇게 어마어마한 명작을 내가 소개하는데 기압이 안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볼까요? 볼까요 강철의 연금술사 애니메이션은 극장판을 제외하고 두 가지 버전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2003년도 원작 만화가 연재중일 때 만들어졌던 강철의 연금술사, 다른 하나는 2009년에 리부트된 강철의 연금술사 브라더 후드입니다. 두 작품 다 방영 당시 엄청난 인기를 누렸으며 전세계를 강타했는데요. 원피스, 나루토 등을 제치고 인기투표 1위를 할 정도로 그 인기가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두 작품은 원작이 완결된, 혹은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각 만들어진 작품이다 보니, 상이하게 다른 점들이 많다고 하네요. 먼저 2003년에 나온 강철의 연금술사 애니판. 만화 강철의 연금술사를 원작으로 하고 있지만 애니화가될 당시에는 원작은 이제 초반부를 지나간 상태였습니다. 원작이 결말까지 도달하기에는 까마득히 먼 상황에서 애니판은 과감히 오리지널 스토리로 전환하게 됩니다. 때문에 원작의 캐릭터 설정과 성격은 애니판에서 완전히 달라지며 감독의 역량으로 대단히 무겁고 어두운 결말로 향하게 된다고 합니다. 다만 초반 에피소드는 원작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웃음> 이후 시간이 흘러 2009년 원작이 완결에 가까워지자 리부트 애니메이션이 나오게 됩니다. 강철의 연금술사 브라더 후드, 정식 제목은 강철의 연금술사 풀메탈 알케미스트라고 합니다. 2009년도작은 오히려 2003년의 원작과 동일하게 진행되었던 부분은 애니판 오리지널 스토리로 진행하고, 2003년작에서는 원작과 갈라섰던 지점부터 원작 스토리를 따라가게 됩니다. 2003년도 작도 나쁘지는 않았으나 역시 원작자가 그린 큰 그림과 캐릭터성이 드러난 2009년도 작은 본즈의 신들린 작화와연출의 힘입어 원작을 초월한 초대작이 되었다고 하네요. 강철의 연구술사가 이토록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역시 완벽한 원작을 기반으로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업성을 중시하는 출판시장에서 어떻게 이런 명작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인지 의아하기도 합니다. 애니 제작사인 본즈 역시 업계에서 마이너한 작품을 주로 다루던 제작사였는데요. 빼어난 작화 능력과 연출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작품성을 우선시 해오던 회사였습니다. 이에 훌륭한 원작이 탄생하고 또그 원작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애니메이션 제작사가 합쳐서 엄청난 시너지를 일으키게 되었다고 합니다. 2003년도작과 2009년도작의 가장 큰 차이점은 초반 전개 부분이라 할수 있습니다. 원작의 흐름을 따라간 2003년도작, 애니메이션 오리지널 스토리로 전개한 2009년도작.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에피소드는 역시 극 초반에 나오는 죽은 어머니를 되살리려던 주인공 엘릭 형제의 이야기인데요. 어두운 판타지 성격이 강했던 2003년도작의 경우는 죽은 어머니를 소생시키는데 성공하지만 불완전한 존재인 호문클루스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엘릭 형제는 그야말로 프랑켄슈타인 박사의 심정으로 자신들이 만든 끔찍한 결과물과 대적하는 상황에 처합니다. 반면 원작가 2009년판은 어머니의 소생에 실패하고 끔찍한 살덩이들만 만들어내는데요. 이는 결국 작품의 주제 중 하나인 죽은 자는 되살릴 수 없고 그래서는 안된다 를 드러내는 것이죠. 2003년판과 2009년판의 후반 전개에서도 서로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2003년작 후반부에 반역자로 찍혀 쫓기는 엘릭 형제는 군부의 추격을 받게 되는데요. 당시 원작에선 언급이 없던 브릭스로 향했다고 추측하는 부분이 있었죠. 그 외에도 자신의 창조주에 대하여 엘릭 형제를 도와 대항하는 그리드의 모습. 눈에 부상을 입는 머스탱 대령. 기차를 타고 떠나는 엔딩 등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국판과 심판은 한의한 분위기를 가진 이야기면서도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작품의 팬덤도 분명히 나뉘기 때문에 무엇이 더 나은가로 많은 논쟁이 오가기도 했고요. 두 작품 모두 서로의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존재하다 보니 무엇이 더 좋은 해석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가 이래서 셋다 봐야 한다 한는거아니서 셋다 왜냐? 현실은 등가교환의 법칙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음, 어. 2003년판을 본다고 2009년판을 못 보는 것도 아니고 2009년판을 본다고 2003년판을 못 보는 게아니가 이게 또뭐 그렇게 연결이 되는가 봐아 이게 작중에서도 동생 알프스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음. 왜둘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가 자신의 몸도 찾고, 사람들도 구하는 선택지는 없는가? 확실히 이 명작은 명작이네. 이 사람을 생각을 많이 하게 하네. 저도 오늘 꼭 봐야겠어요. 꼭 보세요. 꼭! 음. 그러면 저희는 더 재밌는 얘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아주일어세요